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곡은 위클리의 지제젤 <웃음> <웃음> 이게 벌써 한 2주 전에 발매가 된것 같은데 음. 먼저 우리가 음. 되게 데뷔곡, 데뷔 음. 타이틀부터 음. 같이 했던 맞아. 가수라서 또 이렇게 두번 연속으로 타이틀에 음.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너무 음. 뜻깊고 뿌듯했던 음. 것 같고 음. 항상 위클리를 보면, 그, 데뷔를 함께 한 그게 있어서 그런지 음. 되게. 우리, 맞아. 우리 딸내미가. 일반적으로? 몰라, 그 친구들. 그 뭐를 해도 너무 기특해. <웃음> <웃음> 진짜 예쁘고 음, 진짜 너무 벌써 겨우 두 번째 앨범이고 음, 사실 3 개월 공백이었으면 진짜 짤라서 그런 맞아. 건데 그 사이 또 이만큼 성장을 어, 해가지고 진짜. 되게 딱 여름 방학 마치고 어, 맞 계약하고 만나서 맞아 지금 만나. 만나. 사과 친구가 아니라 맞아. 담임 선생님 같긴 한데 아 그렇지 다다 같이, 사실상 어. 그렇지 어나 초등 성적도 음, 되게 음, 많이 음, 좋아지고 맞아. 이번 주에 1위 후보도 했었잖아 요 어, 맞아 그게 또 괜히 또 그런 일방적인 친밀함을 가지고 음, 있어서 되게, 되게 뿌듯했던 것같아1 2, 보까지된 것보고 항상 금더 신경 써서 쓴 부분들 있었어? 그냥 일단은 음. 처음 작업할 때도 그냥 우리가 타이틀곡 저번에 했던 음. 것처럼 그런 K여고생의 음. 그런 약간 너무 사랑내 이런 거에 치우치지 않고 아. 있는 그대로 본연의 모습 그게 되게, 되게 좋았고 우리도 음, 좋았던 음. 부분이고 또 좋아해주셨던 부분 같은데 그걸 이어 나가고 싶었는데 마침 소속사에서 추구하는 음. 방향도 그쪽이었던 것 같고 음.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그걸 이어가면서 조금 성장한 약간 사춘기 같은 저번 탈금이가 약간 음. 조금 뭐랄까 남들하고 나를 음. 좀 구분짓고 음. 싶어하는 그런 요고생 여중생 음. 혹은 이었다면 이번에는 약간 너 말대로 좀 어, 질풍노도 어. 신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좀 엄마한테도 조금 음. 처음, 처음에 그게 있었었잖아 어. 엄마, 엄마한테 오늘 아침에 나도 모르게 <웃음> 짜증 났어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춘기 감성을 또 그렇게 있는 그대로 담아 음. 내는 곡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맞아, 음. 맞아. 음. 그리고 또 노래가 뭐 톡톡 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시작도 시작부분부터 훅이 나오고 음. 훅이 많이 반복이 음. 되는 노래라서 다른 파트보다 훅을 어떻게 조금 임팩트 있고 음. 깔끔하게 쓰는지 그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썼던 것 같아 음. 무대도 너무 귀엽다 음. <웃음> 저번에 음. 책상이었다면 이번엔 큐브로, 큐브로. <웃음> 그렇게 캐릭터를 이어가는 것도 음. 너무 재밌고 귀여운 음. 것 같아 음. <웃음> 요즘에 그러니까. 진짜 되게 시민들이 음. 사실 뛰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로 딱클리를 음. 각인시키는 게 있어서 난또 다음 앨범에는 음. 책상이고 큐브였으면 음. 또 어떤 공부제를 <웃음> 갖고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음. 재밌는 부분이고 또 다음번에도 같이 할수 있으면 음. 좋겠지? 지금 이제 신행싱고들이니까 이제 뭐그 설정상 대학교도 있을 것 거고 사람도 할 것이고 <웃음> 같이 커나가고 싶을 때 그때 싶은... 우리도 좀 함께 하고 싶은 음. 신인이랑 같이 작업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즐거움 맞아 음. 음. 그리고 뭔가 이 사춘기 감성을 이렇게 가사로 쓰는 게 음. <웃음> 어떻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래야 되나 아직 되게 <웃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질풍노도가 가득한 것 같아 <웃음> 어. <웃음> 그 뭔가 응. 겉뜬이몇 년은 갑질. 하이틴이. <웃음> 아, 이게 아, 사춘기가 10대에 온거맞아요 어. 맞아. 30대도 응. 우리 있으니게 오는 게 무섭다고. <웃음> 아, 이번에는 또 뮤직비디오도 <웃음> <응>. 되게 하이틴 <웃음> 컨셉으로. 어. 어. 나름 음. 드라마까지. 어. 그게, 그게 너무 귀엽기도 하고 약간 도인 부분부터 지하님이 연기하잖아. 연기하잖아. 연기하잖아. 연기하잖아. 면서 너무 잘 어울리고 음. 제가 그 클럽으로 지하님을 음. 영입을 <웃음> 이렇게, 이렇게 어. 이게 허리띠 어. 잡아당기는 음. 그신 신기...